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6탄 무료 편집 프로그램 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편집 프로그램들은 무료라고 해서 워터마크가 붙지 않고 기능의 제한이 없으며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업로드용으로 사용하시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작업 할때 그럴 때몇 번만 사용하시기에도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기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선 1탄에서 5탄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무료 프로그램이어서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각 프로그램들의 특징과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세세한 강의는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비디오 프로 브이로그입니다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 윈도우와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쭉 보시면 어떤 수준의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보시면 지금 출시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게 유료가 되기 전에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기능 확인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 시스템 요구 사양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얼만큼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필요한지 그런 사양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파일 형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확인했으니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 브이로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창이 나오고요 신규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미디어 라이브러리라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을 보관하는 곳 여기는 타임라인에 있는 작업하는 것을 보여주는 뷰어 창이 부분은 타임라인에 불러왔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속성창이고요 이 밑에는 역시나 타임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내가 편집하려고 하는 영상이나 사진, 음악을 불러왔을 때 비디오 프로 브이로그 안에서 저절로 분리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동영상은 동영상 창에 이렇게 놔두고요 사진은 사진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타임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색보정도 가능하고요. 화면 변형도 하실 수 있고 스피드 램핑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제거라든지 AI 기계 목소리도 사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화면을 크럽하는 기능이라든지 또는 키프레임에 거 대한 다양한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메뉴창에 무료치고는 굉장히 다양한 트랜지션들이라든지 이런 효과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효과도 가능하고 크로마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보시면 타이틀 같은 것도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쭉 끌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불러오게 되면 타이틀 트랙이 저절로 생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디게이터가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좀 다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밑에 있는 것이 여기서는 제일 먼저 보여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랑좀 닮은 느낌이 나고요 게다가 한글판으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비디오 프로 튜토리얼도 보실 수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따라서 하실 수 있고 제가 몇번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무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비디오 프로 브이로그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은 캡컷 PC 버전입니다. 제가 캡컷 모바일 버전도 강의를 했었는데 기존에 캡컷을 사용하시던 분이시라면 거의 비슷한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캡컷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어떤 기능들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캡컷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두 개인데요 브라우저에서 다운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버전과 윈도우용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는 버전이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캡컷의 인터페이스랑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창이 나오고요 스타트를 클릭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넣어 보게 되면 이렇게 모바일과는 많이 좀 다른 느낌으로 인터페이스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아직 영어판입니다 한글판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사용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고 모바일을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불러왔을 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보관할 수 있는 곳이고 뷰어창, 속성창, 타임라인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끌어서 가지고 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캡컷의 아쉬운 점은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 부분, 오디오 부분을 통해서 파형을 보고 컷 편집을 하려고 하기에는 이 파형이 조금 너무 작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앞으로 차후 개선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캡컷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오디오라든지 타이틀, 모바일 버전에서 보셨던 그런 타이틀도 사용하실 수 있고 스티커, 이런 이펙트 효과들, 트랜지션 모바일에 있는 기능과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영어판이지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보시면 여기에 속성창에서 나오는 다양한 속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프레임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크로마키가 있다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마스크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 보정 그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스피드 램핑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모션 트래킹 기능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들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막이라든지 자막 효과들을 보실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기능들이 다 가능한 것은 물론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가장 강력하다고 느꼈던 기능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여기 타이틀 쪽에 보시면 오토 캡션이 있습니다. 자동 자막이라 그래가지고 이 캡컷 자체에서 오토 캡션 기능으로 자동적으로 자막을 달아줍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 또 추가로 여기 보시면 어드저스트먼트 이 부분을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컷 편집을 골고루 했을 때 들어가는 효과들을 복사하고 효과를 옮기는 것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없애줄 수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캡컷도 살펴봤는데요. 캡컷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프로과 마찬가지로 무료인데도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료 못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다른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Kdenlive라고도 하고 크덴라이브라고도 하는데요. 크덴라이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 크덴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OS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역시 매뉴얼 같은 거 들어가셔서 인터페이스라든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받은 후에 크덴 라이브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덴 라이브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베가스랑 샷컷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이 미디어를 보관해주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이 부분은 클립에 대한 모니터인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타임라인에 대한 모니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클립을 타임라인에 불러오기 전에 확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크덴 라이브가 한글판인데도 불구하고 직관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뭐가 뭔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효과라든지 이런 속성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변환을 하거나 효과를 넣거나 해야 되고요 또이 프로젝트 모니터 밑에도 메모라든지 이런 음성 인식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밑에 오디오 믹서도 보실 수 있으면서 이런 효과 속성창이 여기서도 되고 여기는 효과를 불러오는 거고 여기는 효과를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시간 조절 한다든지 자막도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눌러서 자막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좀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따로 사용을 하실 거면 프로젝트 보관함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타이틀 클립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설정을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가져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할수 있는 거를 몇번 돌아가야 되는 느낌이었고 또 여기 보시면 효과에서도 소리효과, 비디오효과, 그외 템플릿들 여기서도 색보정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능은 강력하고 좋은데 사용하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앞서 봤던 캡컷이라든지 비디오 프로보다는 기본적으로 있는 프리셋들도 조금 약간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접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은 역시나 크덴 라이브도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FX h o 히트필름입니다 보통 히트필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필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아트리스트라는 음악 사이트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아트리스트 회사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역시나 이 히트필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원가입을 이 웹페이지에서 바로 하고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트필름을 다운을 받고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가입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히트필름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프리미어 프로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창부터 시작해서 조금 비슷하고요 여기 보시면 Create new나 오픈해가지고 여셔도 되지만 이 밑에 예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은 여기 왼쪽 부분에 보시면 히트필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이 히트필름이 다 좋은데 아직까지는 영어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튜토리얼들은 짧고 의외로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없애시려면 여기 런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뷰어 창이고 여기가 타임라인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미디어를 불러와서 사진이나 영상 오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창이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뷰어창은 프로젝트에 대한 뷰어창입니다. 여기서 미리 약식으로 설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뷰어창이 타임라인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할때 보여지는 이 뷰어창인 겁니다. 이 부분도 없애가지고 취향껏 사용하실 수 있고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속성창에 들어가 보시면 이펙트 효과도 이런 식으로 골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 컨트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화면에 대한 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판넬들도 이렇게 끌어서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옮겨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넣으시려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이 히트필름이 좋은 게 여기 프리에 들어가 보시면 배경음악이라든지 효과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10가지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에도 뉴클립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자막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움직여서 또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프리미어 프로랑 많이 닮았고요 또이 컨트롤 판넬에서 화살표 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여 보시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활용해서 폰트를 변경한다든지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게 내가 원하는 폰트들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잘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서 그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 보시면 프로로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부분들이 히트필름을 유료로 결제를 했을 때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나머지 기능들은 다 사용할 수 있고 아무 표시가 없는 것들은 무료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기능들은 프리미어 프로랑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히트필름도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추가로 알려드리면 히트필름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방금 사용한 기능은 이 무료 버전인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HD까지 사용 가능하고 10곡의 음향효과 템플릿 요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추가적인 효과를 사용을 못한다 뿐이지 무료로 편집하실 때는 크로마키 라든지 키프레임 이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색 버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웬만해서는 유료를 추천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리미어 프로와 히트필름 비교를 해봤을 때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영어만 적응이 된다고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6탄 비디오 프로 브이로그 캡컷 PC 버전 크덴라이브 히트필름까지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선택하시기 쉽게 제가 생각한 기준으로 난이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초급은 비디오 프로 브이로그와 캡컷 PC 버전이고 중급은 크덴라이브 그리고 고급은 히트필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안좋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엉상 편집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만큼 초보자분들부터 전문가 분들까지 다양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을 잘 찾으셔서 즐거운 편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